터에서 대표를 한다는 컴퓨터 전문매장을 찾았다.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설레임과 동시에 걱정도 앞선다. 채널을 개설하고 앞으로 꾸준히 잘해낼지를몇주전 한국 친구 권유로 망설이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2020년 시작과 동시에 여행업 관련 일은 멈춰버렸다. 과거 메르스와 같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동료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터키 친구들은 꼼짝없이 집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코로나가 만들어버린 삶의 변화에서 지금은 모두가 살 길을 찾아 어떻게든 뛰어가고 있는 듯하다. 내가 무엇을 하던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하비베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 항상 고마울 따름이다. 미터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이곳에서 가까운 게르미안 골목을 둘러보기로 했다. 여기는 선물 만들려고 너무 싶있고 살까? 여기? 여기? 이집 좋네 이거 하비베가 마음이 무거운 듯하다. 이전 어느 누군가가 살았을 집들이 품고 있는 잊혀진 기억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누구에겐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누구에겐가는 마음 아픈 기억으로 집안 가득 숨어 있을 것이다 그나마 집이라도 가진 자들에게는 자신의 묘비명에한 세상 머물다 가간 일이라도새겨넣을터 실망스러웠던 지난 날들과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 말자 현실이 어찌 됐던 그끝이 지금의 삶을 지키고 이겨내자 누구에겐가의 사랑받았던 아들 딸로 구에겐가에 자랑스러웠던 아버지 어머니로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잊혀져간 허물어진 빈집에 꽃으로 채우리라 이미있 n e 들